아 안녕하세요 아그 스타다니 어뭐좀 약간 멋있어 보여갖고 입단 하려고 왔거든요 아 어, <웃음> 잠깐만 야나 잠깐만 나 들어가기 싫을것 같아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와 <웃음> 진짜 멋없다 두번 봐도 멋없다 와 들어가기 싫다 싫어요 여기는 들어가기 싫어요 뭐야 너 엄청 강하잖아 <웃음> 야이 잠깐만 인사법도 수고하셨어 스타야 <웃음> 혹시 어제 올렸던 영상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 보면 제가 약간 부끄럽지만 네, 상상을 올랐습니다 뭐 이게 효과가 개장했 따라 못 봤어 진짜 여러분 난 정말 억울해요 난왜 억울하냐면 날개치기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리잖아 오리니까 때릴 수 있는 게 날개밖에 없잖아 그죠? 놀랐겠지만진짜합니아 그러니까 그냥 기술 이름이 날개치기겠구나 뭐 몸통 박치기 이런 그런 물리 공격 인줄 알았어 맞아 날개가 들어가잖아 이름에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날개가 들어가니까 비행 타입 아니겠어요 아니 쟤는 톤이 없으니까 날개 밖에 없으니까 날개치기가 물형이겠구나이 생각을 한 거지 물리 노말 타입인 줄 알았지 상성도 모르는 포유 난 포켓몬 유튜버가 아니야 아, 여러분들도 모를 거 아니야! 어, 그래갖고 이제 어, 여튼 네,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oly Jesus! What is that? What the f*** is that? 비행은 풀에 강해, 그지? 3 days later 지금 보, 보세요. 그럼 풀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거든? 낙점이? 풀 쓰레기 아니야? 뭘 왕따 시켜? 나 꾸징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아 그래서 치코리타가 쓰레... 아이 뭐라 집어치워! 아유 진짜 이런 거 알아서 뭐해 이런 거 이런 거 알아서 뭐해! 드럽게 뭐라 그러네 진짜 그냥 맞으면서 배울래! 아 키가 엄청 작은데 뭐야 얘? 이러면 봉준로니하고는안녕고는 도대체 무슨 인사법이야? 이거 가짜 아니야 저 아저씨? 잠깐만 저거 내가 알고 있는 교장선생님은 저러지 않아 교장선생님은 생각보다 무능했거든? 스타던이나 처리해야지 저런 것도 처리 못하는데 방송에까지 나오신다? 저거 굉장히 무능하다 못해? 직무유기 하는 거야 무능한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직무유기를 한다? 그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거야 너 숨은 거라고 지금 숨은 거야? 진짜 숨은 거 맞아 이게? 아저씨가 숨어있다고 자 찾아볼게 힌트! 지금 여기서 보여요? 아 보여요? 설마 이거야? 아 여기가 입구겠구나 카시오페이아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협력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 절대 이상한 링크라던가 이상한 전화라던가 이상한 문자는 받거나 누르거나 보지 마세요 카시오페이아 이야기 나왔을 때? 교장선생님 내가 말했죠 본인 할일 하시라고 직물기 하지 말라 그랬죠 교장선생님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이 스타단을 먹는 거야? 그럼 내가 저부끄러운 스타단의 그등목이 되는 거면 그 스타단 포즈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 싫어 안 해. 아지트 안에 포켓몬을 쏟아넣어뜨리고 보스를 끌어내리도록 하거라. 아 싫은데 하기 싫은데. 어이쿠 내 전체에 가는 거방보해 주면 좋겠다고? 아니 안 들키게끔 변장을 하고 오면 되잖아. 아 안녕하세요 아그리 스타단이 어뭐좀 약간 멋있어 보여갖고 입단 하려고 왔거든요 아 <웃음> 잠깐만 야나 잠깐만 나 들어가기 싫을 것 같아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웃음> 빨리 돌아가지 그래 아니면 방어꾼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다고? 와진 <웃음> 아, 못 없다. 두번 봐도 못 없다. 와, 들어가기 싫다. 싫어요. 여기는 들어가기 싫어요. 한 달에 500을 주도 생각을 해볼게요. 뭐야, 너 엄청 강하잖아. 야, 이 잠깐만, 인사권도 수고하셨을 터야. <웃음> 이제 보스가 나설 차례입니다. 한번 꼬라지, 한번 보자. 얼마나 못 온다면 보자. 정말! 들어진 거예요. 자, 테라스를 써서 바로 그냥 조져버리겠습니다. 어, 뭐야? 귀엽다! 이게 뭐야? 아! 얘왜물 아니야? 잠깐만, 왜 물이 아니야? 아니, 테라스 안 하면 물왜 물대... 폐열이야? 아하하하. 망했다. 저 잡을 게 얘밖에 없는데 얘 저거 약한데 이거 어떡하냐? 싶번 대로 할 거야. 아니, 이겨서이겨서된거 아니야? 아, 아니, 뭐또 있어! 아, 누나 너무 센거 아니야? 설마, 너가 포켓... 뭐냐? 야! 야! 나 저거 지금까지! 아빠야 <웃음> <엄마. 웃음> 야옹아! 설마 죽겠어요? 그죠? 안 죽겠죠? 설마 아니야 괜찮아! 버티면 돼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희망이 보인다! 자 괜찮아요? 떨어져 봤자 얼마 떨어져 기 방어가? 야 총만 입부터 마릴리가 튼튼하다고! 생각보다 튼튼해요 여러분 이거 봐! 무조건 버틴다니까 마릴리 자 이제 한 방에 찍자 우리 불응이 한 방에 찍자아너 죽어! 아, 얘네네랑도 사진을 찍는 거야? 나 이거 설마 또, 화룡님. 왜 그것도 오토바이를 타고 가요? 공날로 안 가요? 이럴 거 같은데. 아니, 봐봐. 저거 봐. 바로 말한다. 저거 봐. 오, 진짜 무서워 죽겠네. 아니, 진짜 재미없더라. 제가 에이스번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에이스번을 왜 했냐면, 에이스번 배고다 못생겼더라. 길을 못 찾겠는데요? 여기, 여기, 여기로 여기,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아 길이 너무 어려운데. 나 길지가 아닌데, 나 원래? 나 실은 게임 들을 게못 하나? 나 실제로 게임을 들을 게못 했나? 그 정도야? 밖에 pues 못 해? 오, 뭐야 저거? 아니, 뭐 저딴 게다 있어? 아니, 지영이는 귀엽긴 하다 했어. 아, 저게 뭐야 진짜? 아, 저게 뭐예요 진짜? 아니, 여러분 저 진짜 저 진짜 귀엽다고요, 저게. 양팔퍼파야? 그거 내가 다 맞아 준 거야? 그럼 마음은 단단히 먹고 상대하자. 응? 너 혼자 진짜, 진짜, 나, 속에다 진짜 울렁거려. 자, 일단, 빨리 조직해. 빨리, 빨리, 전기, 통닭구이 만들어버릴게. 가라, 전룡 테라스탈! 징그러운 포켓몬을 이 세상에서 지워줘! 변신! 아, 징그러워서 그러자. 그래, 아, 저거 봐. 저 뭐야, 저게. 아, 뭐, 아니, 포켓 아, 뭐, 저따으로 만들어서, 진짜. 어, 사라져. 어,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어,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니, 그,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눈이랑 입에 물고 있는 거,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 더러워. 또뭐또뭐 또뭐 이번에 뭐뭐뭐뭐뭐 뭐, 뭐, 뭐, 뭐 룩이 하나도 지나갔어? 교장선생님 제발 아 교장선생님이 싫어요 교장선생님 스타단에 생긴 문제와 그 소수기끼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지 뭔가 악당 같은데? 괴롭힘으로 소모하는 <웃음> 학생 아니 그냥 태양을 시키라고 이 멍청아 나왜 어렵지 포켓몬? 자나 그래도 오늘상성 배웠어 풀은 물에 강하다 저번이랑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웠어 그리고 얼음이 풀에 강하다 자 맞지 맞지? 자 독은 숟가락에 약하다 맞지 맞지? 독은 숟가락에 약하다 에이또이 이, 내가 또 그냥 공부 못한 사람은 아니라고 야 이거 이거 뭐또이호치라고해 이것도 아유 정말 이제는 뭐 보이는 것만 다이호치라 그냥 안 속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 모래성이 땅. 음, 그러지 마지 마세요, 안 속아요. 이거 모래성이 땅. 어, 맘마천 많이... <목소리> <맞지 않지> 아니네. <않아? 목소리> 내... 어, 왜, 왜, 왜, 왜? 왜, 왜 땅이잖아? 왜, 왜? 아, 테라스타랬지? 푸른 <목소리> 비행, 불, 얼음, 독에 약하다. 아, 아, 알지, 알지, 알지. 알아요, 알아. 나 바보 아니야. 너무, 자, 그 정도로도 아닙니다. 공부해서 알아, 이제. 비행기술 쓰라고? 음. <웃음> 아니야, 봐봐. 아니야. 했집왔네했집 지갑이 없다고. 설마 나한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지? 용건 있지? 지갑을 잃어버린 빈털터리에게 손님이라. 그래, 무슨 용건이지? 지갑을 넣고 가셨어요. 어만 나아. 나왜 이거 못하겠어. 자, 허연지방에서 온 전설의 미역. 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1 5 0 0 0원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또 경매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부른 가격보다 올려치면은 상대방 키중요합 봐봐, 이제. 자, 저 아줌마 지금, 어? 눈, 동공 떨린 거 봤지? 지금. 딱 봐. 어? 어? 어? 7만 8천원 있거든? 3만원? 3만원 받고, 만원 더! 4만원! 자 이렇게 이렇게 크기 크기 올려야 돼요. 이러면 이래야 못 가져가거든. 자 봐. 자 지금 쳐다보지? 어뭐 겁먹었어 겁먹었어. 딱 돼. 봐봐. 이거 봐. 크, 여러분 어렵지 않죠? 경매 꿀팁. 압도적인 자본금이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자가 되면 모든 경매를 이길 수 있다.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내돈 아니잖아. <웃음> 어차피 내돈 아니잖아. 어차피 이 아저씨 돈 아니야? 내돈 아니면 은막 불러도 된다. 그것이 바로 경매의 꿀팁! 내 돈이 아닐 경우엔 팍팍 불러라!